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거나 보유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고위험군이 38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이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1 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 1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2020년 말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천 가구 불어난 상태다. 한의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 4천억 원에 이른다.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차주의 비중은 올해 2.4분기 말 기준 6.3%로 집계됐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상태인 대출자를 말한다. 한우는 제출 자료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전년 2~4분기 말 6.3%에서 같은 해 연말 6.0%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올라 2~4분기 6.3%를 기록했다며, 최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등 재무건전성 저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한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에 빅스텝으로 0.50%포인트 뛰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천억원 늘어난다이중 3천억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 2천억원은 비취약차주가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 7천원 증가한다 취약차주가 25만 9천원 비취약차 주가 33만 2천원씩 더 내야 한다. 만약 10월과 11월 연속 빅스텝으로 1.00% 포인트 높아질 경우 이자는 1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취약차주의 이자 증가폭은 7천억원까지 커진다. 1.00% 포인트 뛰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 추가 부담액은 65만 5천원, 취약차주는 51만 8천원으로 증가한다. 강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특히 취약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